안녕하세요 블로깅포에나입니다 도대체 이암호화폐 시장 침체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의 하락장을 가져온 걸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주요 원인은 이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강화 그리고 SEC의 ETF 신청 거부를 대표적인 케이스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락세 의 횡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패닉 상태가 된것 같아요 어, 저 또한 또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힘이 될수 있는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해요 어, 조금은 희망적인 신호가 있다면 현재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암호화폐 시장을 다컴 버블 사태와 비슷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닷컴 버블의 경우 그 당시 인터넷 관련 문화가 급상승하면서 2000년도에 주가가 급 올랐다가 급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 버블이 터진 이후에 가격이 다시 회복되기까지 수년이 걸렸잖아요 그때 당시 닷컴 버블 사태를 기억했던 분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과 비슷하다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작년 말에서 또 올해 초에 급상승했다가 지금 침체기를 겪고 있다 생각하는데 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실제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암호화폐에 관한 투자와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죠? 그에 적합한 예로 이 코인베이스, 그리고 나스닥, 이 벡트 등의 대규모 글로벌 회사들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코인베이스의 경우 블랙록과 함께 이 비트콘 ETF 출시 계획을 밝혔는데 이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영사 중에 하나예요. 이 블랙록 블록체인 팀들과 이 코인베이스가 ETF 조성 관련 회의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블랙록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 월가의 대형 자산 운영사들이나 투자 은행들도 시장에 진출하지 않을까요? 이 만약에 이 블랙록이 ETF 승인을 받는다면 다른 월가들도 가만있지 않겠죠. 그리고 증권거래소인 나스닥이 아직 암호화폐 관련 상품 출시는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 암호화폐 가격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 하는데요. 이 투자자들이 관련 데이터를 더잘 이해할 수 있게 이 데이터 애널리스틱 허브와 통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인터 컨티넨탈 익스체인지 ICE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스타벅스와 이 벡트라는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비트코인처럼 디지털 자산을 위한 플랫폼인데요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팔고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 거래를 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돕는 건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 진출을 또 하고 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텔리가 비트코인 수합 거래를 출시 예정이라 밝혔는데 또한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파생상품이나 선물 등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고요 시트은행도 이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고도 비트코인 투자를 할수 있는 이 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 하네요 미국 블록체인 협회 승인을 받아서 로비를 시작했다는 기사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이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들이나 그리고 또한 거래소들, 프로젝트들이 미국 정치권과 규제 당국을 상대로 첫 공식 로비 단체를 결정했다는 건데, 이 명칭은 블록체인 협회라고 하더라고요. 이 협회는 코인베이스, 서클, 프로토콜랩스, 그리고 DCG 등이 참여를 했는데 어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요. 이 로비단체가 연방위에및 규제기관을 설득을 해서 이 제도권 틀 안에서 새로운 붐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시장의 규제의 틀이 제대로 만들어진 게 없잖아요. 사실은 아직 일관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최근의 케이스만 봐더라도 SEC가 이헤지펀드에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갑자기 거래를 중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잖아요 이 블록체인 협회가 움직인다면 이 법적이나 제도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6월쯤에 카르다노의 창립자 찰스 호스킨스가 아, 결국에는 월가의 자금 수십조 달러가 투입될 것이니 이 미래는 밝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 대규모 기업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현상이 2000년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무를 자동화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효율성 있게 만든 이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블록체인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래서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라 하는 것 같은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다수의 기업들이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투명화 그리고 신규 비즈니스 구축을 통해서 여러 산업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기가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긍정적인 횡보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힘내봐요. 바이바이